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게 된 장소는 무려 오마카세요. 아, 오마카세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왠지 경건해지네요. 마침 여기 귀하신 분들이 저를 초대해주셔서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술이 뭔가요? 아, 덜, 덜, 덜. 네 여기 위치는 렌탄톤의 한가운데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가게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9시가 넘으면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 일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건 뭐예요 근데? 양념인가?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와 그냥,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나만? 왜 나만 줘요? 왜 나만 줘? <웃음> 이거는 뭐 먹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이거 <웃음> 설명 좀해주시요나 몰라, 아,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먹어볼게요. 간, 아 간, 무슨, 무슨... 어, 맛있다. 아, 내가 언제 이런 걸 먹어봐? 어떻게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쭉 들어갔나 쭉금 보면 두고, 두고.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를 때가 맛있는 거예요. 미안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 갖고 이런 거잘못 먹어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통으로 비벼서 먹겠습니까? 와 여기 진짜 이쁘네요.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저쪽에 칼 보이시나요? 그냥 딱 봐도 비싸보이고 명품 럽도 음식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고 계시고 잘 먹겠습니다. 무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렴한 유튜버를 고급, 고급 유튜버로 키워주시는 우리 형님들 아 우리가 먹은 게 이거예요? 그거? 음, 다시다 사이. 다, 사이? 다 사이. 아 2천만 원짜리. 응. 200만 원이잖아. 200, 200. 아 200만 원이잖 네. 200만 원짜리. 뭔지 모르는 또 이게 제앞에 놓여있고 먹어볼게요. 오 맛있다. 여기서 예상하는 거야. 와, 그동안 어렵게 방송했던 그런 시절들이 지금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네요. 촌놈이 한번 먹어봤습니다. 모, 몰라요, 고급 음식이. 실제로 이곳은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통으로 빌려서 시크릿하게 이렇게 즐긴다고 합니다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런 특별 대우를 받게 되고요어 할리우스다 어 맛있다 일단 여기 사장님들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어, 풀코스로 이렇게 음식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냥 뭔가 정성이 엄청나요, 지금. 뭐 하나 하는데,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성이 엄청납니다. 아, 성게 오마카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막기다 같은 사람. 막기다? 주방장 마음대로. 아, 그게 오마카세? 확실히 한국에서 우리가 먹었던 이제 그런 것들랑은좀이제 디테일적으로 좀 뭔가 다요 사졌어요 갑자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와,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날려요? <웃음> 금덩은 금똥이 같은데. 이건 딱 봐도 참치고. 어 이건 문어? 야, 사시 아마이비 시스트림. 똥. 야, 똥. 야. 아. 그래서 카소 타타키. 치프자이토나. 고등어? 야, 기타 오이스다미야게 그리고 참치. 일단 먹어 보겠습니다. 먹기도 너무 아깝다. 일단 형님 고등어는 제가 알레르기가 문에 고등어는 사다 좀... 고등어. 아 요, 요거는 아, 고등어 가 아니에요? 고등어는 아닌데요 하도 좀 비슷한 데아 괜찮아요 고등어만 아니면 돼요 고, 진짜 고등어 아니죠 고등어 고등어나 고등어. 쓰러져요 아, 참치 아 참치? 네, 아니요 괜찮아요 먹어볼게요 어, 맛있는데 맛있는데 어, 확실히 재료가 신선하다는 느낌이 딱드네요 당일 제대로 쓰다 보니까 응 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코스 요리가 요거라고 합니다 130만동짜리고요 앞으로 나올 음식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만동, 130만동, 160만동, 180만동짜리가 있네요 일본어랑 영어로 적혀있고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만 오늘 130만동짜리 코스요리를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경을 써주시는 우리 사장님하고 건배제일 하거 건가요? 건배 하이 예스 바이. 습 술 맛있다 아,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베트남 분이신데 여러분 참치예요 모참치 먹어보겠습니다 금가루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즐기시게 형제요 할 말을 잃었다 와 여러분 이 음식이요 신선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카메라를 안 들려고 했어요 방송 촬영할 것도 아니었고 했는데 예정 없이 촬영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곳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훌륭하네요 컨디션이 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기 하상에서 이야기 2연? 근데 맛이 틀리다 확실히 아, 아 저도 형님 저도 입맛이 저렴한데 아이고 다음에 여기 이제 할류스타이에 구독자님 모임할 때 여기 자가 참고 와야죠. <웃음> 아니, 아니. 할류스타래요, 자꾸 아, 먹어고 아니, 왜 이래. 나 간지러워, 아, 진짜. 아, 놀래도 잘하고. 검증도다 끝나고 이제 올라가실 일 만나고 싶어 아이고, 제 주제에 이런 데를 막 보게 되네요. 아, 오케이. 이 음식 도 건가요? 와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일찍 집 많이 가신 분들은 알까요? 그 기름치라고 하지 아, 뭐먹어보겠니다 음. 와, 여기는 이제 음식을 남길 수가 없네요. 아, 진짜 맛있다.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웃음> 진짜 맛있어요. 나당황 하셨습니다. <웃음> 여러분들이 레탄톤이라고 하면은 유흥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거 아니고도 정말 맛있는 집 이런 게 많습니다. 음. 아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 나 때문에 퇴근도못하고아이스대로아이스대로아이라대로 아이씨대로... 아이씨대로... 아이씨대로... 아이있다로아이 와서 로아이렇게로아고급스로아 진짜 는로아 진짜 좋로아같로아요그리로아중한대로아대로아가있으로아이이거만큼 귀한 접대자리가 있을까요? 정말 음식이 고급스러운데 손으로 집어먹고 있어요 나는 손을 잘 써요 제가 요즘에 레탄톤에 와서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놓시고, 또 고급스럽게 이렇게 놓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고 있는데, 먹, 먹느라 정신이 없어요. 밥, 어, 밥. 아까 오시기 전에 밥 생각 으로 없다고 지 않나요? 아, 하지 아, 아니, 아 아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밥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어, 제 술을 너무 많이 <웃음> 먹었거든요. 밥 생각이 없었는데, 와, 맛있네. 저 형님 여기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가도 되는 건가? 이거 아, 예. 저 공사 치는 거 아닌가? <웃음> 아, 여기 사장님한테도 네. 얘기 드렸어요. 인플루언서분들은 언제든 지용한입니다 와, 제가 인플루언서랍니다. <웃음> 어, 저 여러분들 오늘 저는 적시고 싶은 게 아니라 적셔지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누가 어, 너, 누가 어제도 많이 적시는데저 지금 <웃음> 요매치 <며칠> 계속 젖어 있어요. <웃음> 돈의 값어치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이곳을 내돈내고 먹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내돈내고 먹었을 때도 돈의 값어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음식이 하나 더 나왔어요 뭘까? 뭘까? 오 예쁘다 오, 내가 참치 좋아한다보니까 참치를 이렇게 해줬구나 참치 다진 거랑 이쿠라라고 음. 연어알, 연어알 그리고, 그리고 이게 성게, 오니라고 성게. 성게 소, 소가 아. 가지고 김에 싸서 오는. 이거 한 번에? 네. 이거 한 번에 다? 맛있습니다. 아, 부끄러. <웃음> 적셔야 됩니다. 적셔줘야 돼요. 여기 <웃음> 다 젖었어요 지금. 아, 끌렸다. 어, 정신차야 려 돼. 와, 아, 오늘 제 아, 생일인가요? 아, 스티맥. 스티맥. 스티맥. 스티맥. 스티맥. 오... 네. 실례합니다. 스티브 스티브액. 오오오아 소풀이 좋대요. 여러분 저 어제 술 많이 먹었거든요? 어. 나 아까 밥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와 진짜 사람 속물이다 속물. 연어 알 올라오고. 음. 도구로 부탁드려 드려서 한번 와주십시오 해서 온 건데. 제가 그런 정도 사이즈인가요? 아. 예. 제가 4만 유튜버시면 될요아 예예 오늘 비뚤어 주셔도 됩니다 오늘 한번만 삐뚤어 줄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한번만 삐뚤어 줄게요 나 오늘 젖을래 그냥 진짜 다아 정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막막했는데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고 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 주저리주저리 떴던 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수 좋아 제가 좋아하는 새우가 또 이렇게 잘나었어요 이런 거못 참지 또.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고저드는 입맛.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해요. 아까 먹었던 그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철철 녹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거 아니에요, 시장님? 분명히 아까 다졌을 때는 입맛이 매우 랬었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와, 와, 왔는데 입맛 도는 거어떡해요 그러면. 나안 먹어. 나안 먹어. 이렇게 떼쓰다가 입에 넣어 주면 어, 맛있어. 엄마의 <웃음> 마음이러고군요 사랑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아까 참치 만드는 거 그거 나왔어요. 감아도로. 가마도. 감아도로. 감아도로. 예. 윌유 아. 안장 하니다 진짜. 와. 제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이런 얘기도 잘잘 들어 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 주시는 여러분들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이제 모임을 주선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수익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아서 아직은 좀 무리입니다만 어, 나중에 제가 정말 수익적으로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주선해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러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음식은 점성이라고 했던가요? 뭔가 장인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아요내 내 거예요? <웃음> 거예요? 제가 뭐 어 여기분들이 말하시기에 유명 유튜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여기 손님으로 오시면 모두려 똑같은 컨디션으로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밥품도 많으니까 오, 편하게 맥주 한잔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한번한번이다 소중한거죠 이도스 이게 성게알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형님들께서 제 이름으로 킵을 달아주셨어요 이 술을 이거 언,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즐기라고 힘을 달아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웃음> 나 먹고 싶어요. 배고 이거 이게 이건 또 뭔가요? <웃음> 이건 또 뭔가요? 막막 막 나와요. 뭐? 어. 와, 1번. 마이넘었소모소모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사장님께서 너무 저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예.. 아.. 감 아.. 예, 예. 네, 이렇게 또 구독자 한 명을 추가했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디저트인데요. 차가운 계란찜 위에 커피, 푸딩, 푸딩? 이탈리안 <목소리> 파랑코다 이, 이탈리안 파나코타 바나코타, 바나코타. Yes. 아, 여러분 아시죠? <웃음> <웃음> 내가 모르면 내가 모르면 여러분 아시죠? <웃음> 네아실거예요 네. 자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